캠핑을 좀 가보고 싶어 가지고. 아, 예. 와 공준이. 아, 여기 갔어요. 갔어. 갔어. 아니요, 세요 마리치즈, 마리치즈. 졌다는데요 tv조선 트랄랄라 브라더스 예고입니다. 5월 24일에 방송되는 트랄랄라 브라더스 사회에서는 진해성의첫 캠핑 도전기가 펼쳐집니다. 진해성은첫 캠핑 지원군으로 김용필 제아와 함께 했는데요. 수산 시장에서의 깜짝 팬미팅부터 캠핑의 꽃 바베큐 먹방까지 다이어트는 잠시 잊은 행복했던 캠핑의 시간이 공개됩니다. 또한 흥에 취하고 밀가루에 취한 코인을 향한 순정남들의 대격돌이 이어집니다. 오늘 캠핑을 좀 가보고 싶어 가지고 처음으로 그리고 제아랑 용필이 형이랑 장 장도 보고 갑자기 행복해진다. 이거 항상 이렇게 품고 있어요. 우와! 다이어트라는 응. 단어를 가장 사랑하는 응. 내가 공주님 어, 갔어요 갔어 어, 갔어요 갔어 어, 세 개. 어, 어. 아, 누구세요? 말이세말이세야너 취했냐? 터졌다는데요?